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그코다리와그 메추리알 준비를 했어요. 통으로. 통으로? 응. 어, 이렇게, 이렇게 세트만 내갖고, 어? 코다리 두 마리 날개를 자르고 다따듬었으면 토막을 쳐 머리는 이만큼만 잘라주고. 배를 좀 갈아야 돼 이정도만 반파 반만 넣으면 돼그 다음에 양파 해서 고추장 한 큰술, 두개 하나 정도, 두개 마늘, 생강, 참기름도 좀 넣고 여기에는 맛술 소주 찬이 하나. 이 맛술에 들어가야지 생선이 탱글탱글하니 <놀라> 매추리도 응. 넣어주고 같이 먹어 찜이 여기 네, 물을 조금 알맞게 부숴줘야 돼요 아 이거 멸치, 멸치하고 새우하고 갈은 거를 깜빡하고 안 넣었어 위에다 넣으면 더 확실히 감칠맛 나고 맛있거든 음. 이제 끓으면 섞어지겠지? 지금 넣어도 괜찮을 거야 섞어질려나 섞어지지 이따가 막끓어오르니까 15분, 15분 쪘어요. 약간 후추를 내가 또좀안 넣어가지고 조그만 후추를 좀 뿌려줘야겠어. 아주 양념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이제 먹어. 다 됐어? 응, 음, 끄고. 네. 매추약 먹어보게. 맛을 볼라고 코다리 맛은 내가 아니까. 메추리도 안 먹어봐서. <웃음> 메추리는 장조림만 먹어봤지. 어. 이거 코다리 머리 머리 이렇게 빨아 먹으면 맛있어. 고기 고기 먹을 짠 사람은 머리를 좋아해. 이 국물에도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.